쌤쌤 친구들 안녕 하루 3분 주사한 21일차 5회 짝 연습 더하기 4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회 짝 더하기 4를잘 따라해 주세요 먼저 1번 6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할 수 없으니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자 더하기 4 그러니까 19에서 더하기 2를 해, 해보겠습니다. 더할 수 없으니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하니까 21 여기는 5의 짝이 안 나왔네요. 자 다음 8, 4 더할 수 없을 때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, 그 다음 여기서 4를 할 거예요. 여기 2밖에 안 남았죠. 5를 활용할 거예요. 4의 짝 1을 동시에 내려주세요. 동시에 네, 그 다음 5, 더할 수 없을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다음 7 그대로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답이 28이 되었습니다 다음 3번 1 4 5의 짝 3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4의 짝 1을 동시에 내려주세요 그 다음 더하기 5 더할 수 없을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 다음 더하기 3 더하기 2 여기에서도 또 5의 짝이 나왔네요 여기 밖에 안 남았어요. 더할수 없으니까 5의 짝을 활용해서 2의 짝은 얼마죠? 3이니까 내려주세요. 동시에. 자, 그래서 답이 15가 되었습니다. 자, 친구들 4, 어, 5의 짝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. 근데 이 5의 짝을 잘 해야지 주산 더하기 빼기가 쉬워요. 그러면은 곱셈, 뺄셈 다할수 있다. 아, 곱셈, 나눗셈 다할수 있다. 그랬죠? 그러니까 이 5의 짝. 1의 작은 4, 2의 작은 3, 3의 작은 2, 4의 작은 1 이렇게 해서 잘알아두세요 자, 3에다가 만약에 1을 더할 겁니다. 1을 더할 수 없어, 1밖에 없죠. 더할 수 없으니까 3의 작은 1을 동시에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. 알겠죠? 자, 친구들,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